오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생 발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냐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거 두개다 하는 분들은 진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무슨 의미냐면 은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능력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버티는 거예요 뭘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버티다가 버텨야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잡아갖고 그걸 기회를 극대화하는 게 실력 있는 분들의 특징인데 그럼 잘 버티는 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감사해다 사소한 거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은 버틸 힘이 나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냥 뭐, 평범한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야 될 거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위생과 치안 같은 거.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생과 치안이 압도적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거를 비교군이 없으니까 감사함을 못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저는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 자체를 감사합니다. 왜?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이것저것 다 그냥 좀 인정해줘도 20개가 안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는 거를 뽑기를 했을 때 이것보다 좋은 나라에 태어날 확률이 10분의 1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거기서 상위 10%에 걸린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뭐안 좋은 것도 있죠 우리나라 여러분 뭐 저는 우리나라 에를 들면 미세먼지 싫습니다 뭐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알면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성은 뭐죠 여러분? 체인지 그라운드의 성장 사연 좋은 거 너무 많이 올라오죠.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반성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안 하는 사람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게 다 과거에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잡혀버리면 은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끊거나 그거를 딛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반성입니다. 이런 반성은 후회랑 다른 거예요. 아쉬운 거랑 다른 거예요. 반성은 내가 그걸 하면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할수 있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 가능 범위에서의 반성인 거죠. 내가 통제 내 통제 영역 밖의 일은 그냥 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나에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반성을 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거를 몰라서 못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건 운의 영역이 컸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성하면 여러분 그건 반성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은 그럼 조금 비트코인에 국한시켜서 그 그럼 반성을 해볼까요? 비트코인 못 사신 분들은 뭐가 없었음을 반성해야죠. 호기심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감수가 안 된다는 걸 반성해야죠. 그럼 반성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지 못했나를 반성해야지 그래야 어때요? 지금의 내가 그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안 하고 잘못된 인생에서 확률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성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깊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박사님의 말을 듣고 제가 깨달은 바는 감사함으로 실행의 원동력을 얻고 반성으로 옳은 길을 찾는다 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더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옳은 길을 찾기 위해 감사하고 반성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